아 야, 입미야, 소리 켜, 소리 켜. 부처님, 어. 살랩시댄스 있잖아요. 어. 제가 나가고 나서는 700킬 어. 넘는 데요? 그래? 예. 야, 대단하네. 어려롱 댄스라고. 입미봐, 입미봐. <웃음> 와. 한번두 명서 올려볼까요? 음. <웃음> 유튜브에다가 음. 반응이 어떤지. 음. 그, 저장해놓으세요, 제가. 그니까. 우리, 예배 드린 것도 올라오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, 사람들. 저번에 할 일이 큰 일이 많아, 이제 앞으로. 알았어? 응. 음.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. 응. 음. 그 찍어 저한테 줘보자요 이야. 음. <웃음> 야, 이미 스 i s 겠 s 야. 미주를다 소화했나보다이. <웃음> 신기하네. 하나그어 다를 테니 아, 이거. 이 아, 이거? 어?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니야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유 여기 에 있어 옮기려면 응. 연결해그서야대 응. 응. 응.